안녕하세아 네. 네.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몸이 진짜 미라클하게 달라지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3개월에 5 k 주신죠 45kg에서 5 5 보통 처음 오셨을 때가 어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너무.. 외쳐서. 진짜 마르신면좀 마르신거지만 사실 체형이 완전히.. 지금 이제 지나왔으니까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를 어떡하다고.. 그 지금도 드셨는데 머리도 드셨거든요 <웃음> 저는 여전히좋어요 나는 하시라고 성함도 헷갈리보시고요 그때 당혹스러웠 보인 것같 화장실에 있으면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때 머리 자르시게 되는 계획은 어, 체중도 계속 다가없으그때가몇 킬로였어요? 그때가 무심 1, 시 부끄러워진다고 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건 안다나 갖고 오자 아이들 표시가 너무 남지 다시 여기 와서 머리 자르시 머리 근데 자르시고 후회하는 요 아, 근데 네. 진짜 괜찮아요. 진짜 처음에 <웃음> 운동이 머리 체형 도전하는 것 하는데 응. 어느 순간부터 응. 운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그 체형이 잘잡히같왜냐면 네. 워낙 약지시는 체형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아 힘들겠다 싶었던 그래서 진짜 는데또 그런 거보 참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굳이 좀 단전한 사람을 좀 후기에 적어주시면 되 진짜 진짜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나이도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을까제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하체대 40대 5체대 40대 50대 40대 50대 40대 하체대 40대 50대 40대 50대 40대 5 아졌는데아 너무 뭐아졌는데 거기 다 확실히 예배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에서많요 뭐 힘든 거에 보상해줘 아, 그 그런 얘 네. 많이 좋아하 옛날에는 이렇게 <웃음> 일단 큐말떼서 오늘 어때까지 왜 소리 켜? 아.. 대박하네. 신동 신동 신동 바쁘신다 놓는 거, 놓는 거, 놓는 거 그런 얘기만 해서 안데 살짝 서좀좋아지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시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어요 몸이좀 약간 멸치라고 너무 겁내지 말고 어, 한번 저도 제일 진짜 했을까? 처음 와보는 온 거예요. 도 처음 받았고 <웃음> 일단 와서 나한 번이라는 운동을 하면은 마음만 이케 하어 일단 어떤 단한할가그한 번이 두번어왜서번에 왔는가 니까 시작을 해봐라. 일단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내 스스로도 아하고 싶다는 의욕이 굉장히 좀똑긋하 생기잖아요. 어. 하다보니까 하다 더 위협도 생기고 힘들어 못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욕심도 생기고, 생기고. 근데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진짜 막 걱정은 음. 뜻을게 여기 여기까지 사람들 이아가더 가까운데 걱정도 많이 나고 일단 겁나고 부끄럽고 음. 막상 어느 정도좀 힘들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걱정을 다시 만나면 한번이라도는게 아니잖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앞으로 헬스장 가수로 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다니고, 군를고에대해서 조금은 다니고, 헬스그고 헬스장에서 군부를 다니고, 군부를 니 다니고, 군부를 다고군부 다니고, 군부를 다 다니고, 군부 다니고, 군부를 다니고, 군부를 다니고, 군부를 다니고, 군부니다니다니니다